아 예, 예 얘기하시죠.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록그룹 아, 더크로스 보컬 김영권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보시다시피 어, 저는 사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후에도 어, 국가의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개혈을 받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52시간 근무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활동보조사 또한 특례업종에서 배제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하게 됩니다 하루에 3인 혹은 월 4인에 활동지원사를 구인해야 하는데 어,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 처리나 신변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한 명의 활동 보조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기피 대상입니다 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어,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어, 중증 장애인의 수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그들을 어, 대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종적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이 어,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어, 꼭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5시간이 또 이렇게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네요. 어, 과거에는 어,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어, 장애인 등급제를 에, 통해서 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그냥 장애인을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면서 이런 막 맞춤형 이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 수라든지 또 급여랑 같은 것이 다 거의 모든 장애 유형별로 다 이렇게 증가가 된 상태고요. 아마 지금 이제 어,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어,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이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 시간 문제 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 정부가 어, 이제 별도로 어,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과거보다 어,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에, 다만 이제 요 근래에 저희가 몰랐다가 이제 확인된 부분이 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받는 분들이 이제 65세가 되면 그때는 이 장애인 어떤 지원으로부터 맞자면 노인 장기 요양 어, 이 보호 어이 어떤 데 대상으로 전환되게 돼서 다른 부분의 보호들은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 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